여러분, 비둘기가 지금 땅을 파고 있어요. 아주 힘차게 땅을 파고 있어서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비둘기가 지금 땅을 열심히 파고 있어요. 근데 보니까 파면은 벌레가 있나봐요. 파고 잠깐 뭐를 냠냠냠냠 씹고 있는 모습이 보여요. 봤죠? 지금 뭔가 먹었어요. 그래서 땅을 파면 뭐가 나오니까 얘가 이렇게 열심히 땅을 파고 있나봐요.